오. 채팅 뜬다 채팅 뜬다 아 아까 왜방정을했냐고요어 <웃음> 그게 여러 사정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갑자기 지금 뭐 영상 아까 걸 보셨다면 아실텐데 아까 한번 틀었다 갑자기 종료했어요 그 이유는 에 어쩌다보니까 배터리가 닳았어 오늘의 주제를 좀 정해 봤어요, 제가. 그냥 막 소통하니까 저번에 할때 아, 난장판이고 오늘은 주제를 좀 정해 봤어요. 오늘은 제가 그래서 주제를 정해 봤는데 오늘 우리 도끼자의 유튜브의 히스토리 역시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역시 는 언제나 지루하죠. 그러니까 어, 눈을 잘 뜨고 오늘은 들으시면 됩니다. 아 제가 아주 재미있게 맛깔나게 도끼다이아 유튜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같이 이야기 해보려고 대충 준비해봤어요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? 도끼다이아 유튜브가 역사가 몇 년이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? 제가 오늘 그런거 여러가지 이야기 해볼건데 제첫 영상이 뭘까요? 여기에서 어, 정렬기준? 오래된순 하면은 과연? <웃음> 3년 전 와... 3년 전에 제 처음으로 올렸던 게 지오멘트리 대시 와... 그리고 나서 첫 영상이 놀랍게도 마크가 아니었어요 제가 미쳤나봐요 첫 영상이 마크가 아니었어요 3년 전그 다음에 마크 마크 마크 마크 마크 마크 마크 마크 마크 마크 마크, 마크, 마크. 이때는 진짜 마크를 진짜 와 열심히 했죠. 그래서 결론은 지금 여기 뜨나? 와 저희 가입한 건 2015년인데 영상을 처음 올린 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3년 전이니까 2017년이네요. 그게 올라온 날짜가 정확히 언제일까요? <웃음> 진짜 오래됐다. 이 목소리 진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야 돼. 이 목소리가 진짜. 아, 들리나 이거? 목소리 잘 들려요? <웃음> 소리 좀 키워볼까? 목소리 이거 잘 들리.. 제 목소리 진짜 3년 전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예이 yeah. 말이라니까 이거? 이건 마치 저한테는 약간 흑역사처럼 남아있어요 <웃음> 마치 저한테는 흑역사로 남았죠 지금 와그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했던 마인크래프트 콘텐츠는 스크립트였어요 와, 지금 스크립트인데 지금은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. 와. 안녕하세요. 목소리 봐. 목소리 아주 추억이 새로 새롭, 새로 다 이때는 어, 편집도 안 하고 어, 그냥 모비진으로 찍어 가지고 바로바로 탁탁 올렸는데. 아. 어. <웃음> 야그 다음에 또 볼만한게... 이렇게...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엄청나게 아주... 귀여운 목소리로 나오다가 가면서... 목소리가 조금씩 변했죠?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공개했던 스크립트가 아마 이거인 것 같은데요? 이건가봐요. 럭키블럭, 제이 럭키블럭의 시작! 와, 조해수 봐라? 좋아요라 그래도 목소리가 진짜 어? 어리다 야 이제 어, <웃음> 아 이제 목소리가 어우 대박이야 이거 어마어마한데? 아아 달리기 안먹어 이때는 휴대폰이 진짜 구렸어요 그래서 아주 렉이 많이 걸렸었죠 <웃음> 와 <웃음> 이렇게 이렇게 가다보니까 점점 이때를 이 럭키블럭을 시작으로 해서 그 전에는 일반적인 마인크래프트 서버도 하고 막 이런 상황극도 하고 <웃음> 막어 되게 많이 하다가 이때부터 럭키블럭을 시작했어요 이것도 3년 전이네. 이 불과 1년만에 이렇게 럭키블럭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애드온도 몇개 했다가 애드온은 망했고 아이 요즘엔 다시 만들었지만 럭키블럭 리뷰도 하고 만들고 막 하다보니까 오우 아 이런거 하아 이렇게 럭키블럭 컨텐츠를 조금씩 업드립그레이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막 라선형 아스트랄 아 이때 진짜 많이 만들었다 물론 다 텍스처만 조금씩 바꾼 거긴 하지만 라선형 에메랄드 큐빅 스노우 아스트랄 아스트랄이 레전드죠 지금까지도 개발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레인보우 빨강 로키블럭 어. 판타지아 로키블럭 아스트랄 그리고 와 슈퍼다이아 이거 진짜 잘 만든거였는데 이제는 작동이 안돼가지고 야 이거는,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에드온이었어 이것도 그냥 그거고 레인보아이비스테리미스테이 이렇게. 럭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럭키블럭 시리즈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 이때부터인가 럭키블럭 시리즈가 잠시 중단했었어요 왜냐하면 오류가 났거든요 아 근데 가다보니까 다시 작동이 됐어요 럭키블럭이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업그레이드한게 아스트랄럭키블럭이었죠 제가 아스트랄럭키블럭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이게 아스트랄럭키블럭이 와야 3년전 이게 진짜 어마어마했죠 이세 번째 버전이 음아 이런 이상한 컨텐츠도 있어요 아재개그니 뭐니 어 이런거 이상한것도 많이 했고 어 예, 상황극도 진짜 많이 했고 이런거 목소리에서 진짜 웃겨요 하고 <웃음> 아, 이목소리를봐이거이 거기, 거기, 거기, 거기, 거기, 거기, 거기, 네기 봐볼까요? 기 거기, 봐볼까요? 거기, 거기, 아이게 어, 그러니까 컨텐츠가 상황극이 뭐 천국에 가는거였는데 좀비한테 제가 죽었어야 되는데 좀비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<웃음> 아참 재밌는 영상이네요 <웃음> 뭐 이때 진짜 진짜 많은 영상이 있는데 이 중에 서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영상이 제가 멤버분들과 진짜 다같이 찍었던 거의 마지막이자 아니,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. 근데 그거를 제가 실수로 삭제를 눌러 버렸거든요.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제 휴대폰이 진짜 구렸기 때문에 저장 용량이 아주 작았고 휴대폰으로 편집을 했었고 휴대폰으로 편집한 걸다 지워버렸고 근데 실수로 삭제를 했고 그 영상은 이제 더 이상. 만나볼 수 없게 되었죠 와, 그게 진짜 다 같이 찍었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그 영상 아 내가 왜 도대체 실시로 그렇게 삭제가 했을까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어요 <웃음> 와 이때 뭐 이렇게 앱 앱도 만들었고 아또 놀라운 거 하나 도기다의 스킨은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다 아 아니지 한번 바뀌었다 한 2년쯤인가? 예전에 제 처음에 제가 제가 만드는 스킨이 뭐였냐면 어 이거 <웃음> 진짜 이거, 이거 제가, 제가 <웃음> 제가 만든, 가장 처음 만들었던 지금 스킨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가 가, 처음 만들었던 스킨이에요, 이게 웃고 있는 걸 표현하려 했는데 <웃음> 너무 이상했죠? 와... 이게, 이게 다이아셔버 시즌 1이었습니다, 이 당시에 어? 이 인트로, 아, 이거 되게 잘 만들었는데, 이거 인트로 보실, 이거, 이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자, 한때 쓰던 인트로였죠 <웃음> 짠, 도끼다이아 이게 최근에 만들었던 아스트랄 럭키블럭이죠 3년 전 목소리와 지금 이 목소리를 비교하면 들어볼까요?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, 도끼다야입니다 목소리봐 목소리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놀라워요 <웃음> 오늘은 제가 또 서바이벌 모드로 하셔야 돼요. 서바이벌 이시면 작동을 합니다. 뭐 대사 그럼 이야 정말 목소리가 심각하게 많이 달라졌군요. 제가 봐도 놀라워요. 이건 좀와 <웃음> 그리고 채널아트도 최근에 로, 로우님 로우님께서 새로 제작을 해주셨는데 아주 좋아요 어, 아주 고퀄리티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끼다이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역사는 언제나 지루하죠 재미없으셨겠지만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이 감사하고요또뭐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마 럭키블럭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고요 그럼 저는 이만